함께한 1주년, 새로운 설렘이 시작되는 모험을 떠나세요! 계승 3종 업데이트! 60레벨 캐릭터 즉시 지급! 신화장비 30강 풀세트 지급! 검은사막 모바일 1주년 기념 생일선물 지급 중!